오늘 소개시켜 드릴 주택은 개군면 하자포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입니다. 하자포리는 양평과 개군면 소재지 중간 정도에 위치합니다. 양쪽 다그 차량으로 이동하기 가까운 거리고요. 실제로 차량 이동거리로 보면 양평역 같은 경우는 8km 정도 나오고요. 개군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2, 2k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을 보든 저우기서 장을 보든 장복이 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선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동도 상당히 용이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단지 위쪽으로는 그 한옥마을이라는 커다란 전원대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도로도 차두대 교행이 가능할 정도로 넓은 단지 내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진는 163평이고요. 건평은 40평의 신축 목조주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쪽이 그 마당쪽이 트여가지고 남양받은데 시야가 막히지 않는 시원한 조망을 가지고 있는 저런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개별 별도 지하수를 사용하고요 오수관로를 직접 연결했습니다. 오수관로 직접 연결했다는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정화조를 묻습니다. 그래서 일정시간이 되면 그 정화조를 퍼내야 되는데 오수관로에 직접 연결하면 그 퍼내는게 없이 바로 빠지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LPG 가스보일을 사용하고요. 지금 여기. 찍으러 갔을 때 여기 그 건축주분이 공사를 하시는데 그 공사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대지 부분에 뭐 약간 높은 부분에 텃밭 자리를 보강토로 해서 별도로 만드시는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그 미니 포크레인 있는 부분이 텃밭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그 마당 앞쪽으로도 보강토로 높게 쌓아가지고요. 막힘이 없고 시원하게 그 앞쪽을 볼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이는 부분이 계곡면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향은 남향이고요 그리고 마당은 전부 잔디로 깔아 두셨고요 소나무 몇개 있고요. 그리고 울타리는 펜스로 다 마감해 놓으셨네요. 멀, 여기서 눈에 보입니다. 개보 면서 이제는 멀지 않아가지고 눈에 보입니다. 이 집은 그 위치나 뭐 생활 편의성, 도로 접근성 여러 가지로 볼때 실거주용으로는 아주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5억 5억 선인데 그 시세 대비 요새 건축비 상승한 거에 대비하면 그리 높은 높게 부르는 가격도 아니라서. 양평에 있는 현재 매물로는 서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렛> 수도를 야외수를 하나 뽑아 놓으셨고요. 1층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은 전용이 20m. 먼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신발장과 편백으로 둘러보셨고요. 그 다음에 중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중문 들어가서 이제 전면에 보이는 게 주, 저 거실이고요. 저쪽 쪽으로 보이는 게그 주방인데, 주방하고 거실 사이에 그 격체를 설치해도 되더라고요. 약간 격리되어 있는 느낌이 나서 나쁘지 않더라고요. 사용하셨고요. 마루는 강마루 사용하셨고, 벽지는 실크벽지를 사용하셨습니다. 주방도 주방 자재도 싸싸싸 보이지 않고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기 흡탑 설치돼 있고요. 주방 옆으로 보시면 보일러실 겸 세탁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보일러실하고 세탁실로도 쓰지만 그 다용도실로 뭐 물건, 간단한 것들을 보관하기에는 좋은 용도고요. 전원주택에는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 보일러실 두쪽으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방하고 화장실은 현관문 들어오자마자 좌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1층 방을 하나 보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옆에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 맞은편으로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화장실 자재도 신경 많이 써서 자재를 쓰신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가보겠습니다. 2층은 전용 면적이 11평이고요, 방이 두개 있고 욕실이 하나 있는 구조입니다. 방이 양 옆으로 붙어 있고요, 사이즈는 적절합니다. 그리고 그 안쪽 방에는 국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Done.